안녕하세요 타이거익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녹화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왜냐면은 결정이 많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오지터가 나와가지고 결정 한번 쫙 빨려가지고 지금은 그나마 모은 것이 5천개인데 또 뽑을 수 없는 아니지 뭔 소리야 뽑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가 등장했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네 태그 캐릭터 어 여기 보면은 이 LF 어 뭐야 아 실수로 눌러버렸는데 어 유니크 게이지를 소모해가지고 LF 네 막을 수 없는 초절 에네르기파를 쓰는 그소노공 베지터가 나타났습니다 참 이름 붙이기가 애매한데요 뭐 어떻게 붙일까 많이 고민도 해봤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봤겠지만 그냥 초사연 3, 초사연 2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3위 아니면 3,2 부르면 어떨까 싶어요 3위 듀오, 뭐 3,2 듀오 너무 기면 그냥 3,2 하던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3위라고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3위를 3이. 네, 3위좀 뽑아볼 건데요 이 뽑기가 파란색 속성으로 마인부 지금 사가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처음으로 복각한 포디오도 있고요 어 뭐야 엘보도 얘네가 있네 어 잠깐만 자 지금 이제 함정들도 좀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래가 저작권 있는게 날아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킹작권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잠시 줄였고요 뽑을때는 다시 키겠습니다 300개부터 가봅니다 날먹하고 5주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자 3개짜리 뽑긴가요 여기서부터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쉽지가 않지 자 LL뽑기에요 아 막혔다가 나왔네요 간만에 드는 막혔다네 네 지금 스파킹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나올수도 있어요 네, 3개짜리는 이렇게 완전 막혔고요 이제 5개짜리 뽑기 갑니다 아 5천개 안에 나오면 정말 좋겠다 진짜 아. 간만에 좀 날먹하자 자세개 떨어지고 나메크성이에요 <웃음> 제가 그나마 날먹했던게 이제 듀오였는데 특히 초포듀오였거든요 이번에 3위 듀오도 잘났으면 좋겠어요 아 막혔네요 아 줬어 이거라도 하나 아 이럴수가 자 희망이 안보여요 지금 익스트림만세개짼데 아... 오... 제발... 오... 왠지... 아... 진짜 옛날 완전 국회국회네 진짜 국회 구닥다리가 나왔어... 아... 이게 뭐야... 그런데 이 별이 생각보다 낫네요... 엄청 구닥다리인데... 처음 레전드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애 아니니까... 모르겠다... 자, 이제 700개 갑니다... <웃음> 쭉쭉 빨리네... 쭉쭉 빨리... 아주 그냥 시간의 결정... 너무 빨려... 자 요번에는 별 5개 아니 별 5개가 아니고 포드 5개 시원하게 뒤에 브로리나 나타났으면 좋겠는데요 뽀 좋아 날려버려 브로리 컴온 어 브로리 대신에 순간이동이 나왔고요자 7개에서 좀 바래 볼수 있을까요 거의 이거 완전 초날먹을 지금 기대하면서 뽑고 있는건데 그래서 결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뽑기 영상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번째에서 없고 음. 자 여섯번째 자 일곱번째에서 LL 딱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망했다 아 없습니다 없고요 자 무료 뽑기까지 2000개 써보겠습니다 익스트림 이상 뽑기고요 이제 한바퀴가 끝나가는 시점이 왔네요 다운로딩은 일단 많아서 좋아 자 파이파이가 나왔어요 타오파이파이 타워 타오파이파이 타워 너무 길어서 파이파이라고 했는데 3 2 띄오가 바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 야 드디어 처음으로 이겼죠. 물론, 뭐, 배때기 친거한번 있었지만. 약간 색감이 변한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다. 자, 익스트림 뽑기 오, 이거, 그 이상이어서. 지금 히어로는 나오지 않는데, 히어로 구슬이 나오면은 스파킹이라고 일단 알수 있죠. 아. 이번에는 진짜 LL이 나와야 된다 레전즈 리미티드 전혀 안나오나요? 이거 변해라 아 안나오네요 <웃음> 자 어느덧 2500개가 소모가 됐고요 이제 1000개 뽑기 그리고 무료가 있죠 아 여기서는 설산이 나오면 정말 좋은데 혹시 설산 마인부 편 오면서 설산 대신에 저 개왕신계로 바뀌었나? 그거 확인이 안됐네요 뽑기하면서 한번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철산이 나오면은 개왕신계 신경 안쓴거고 개왕신계가 나오면 신경쓴거고 이 뽑기를 통해서 확인됐으면 좋겠네요 아아 아. 아... 아 완전 꽝이었죠? 하지만 무료가 있기에 저의 희망 우리 모두의 희망 무료뽑기로 노려보겠습니다 제발 무료에서 나왔으면 좋겠네요 무료라도 야 이거 벌써 다 썼다 아 진짜 신앙도 와사가는 남의크성에 포드 한 개. 야, 이걸로 어떻게 나오냐. 어 그나마 이기긴 했는데. 아, 참. 확률이. 어, 나는 왜 이렇게 잘안 줄까? 신캐 좀잘 주지. 여러분들은 지금 날먹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날먹을 할 예정인가요? 아, 미치겠네요. 신캐는 먹어야 제맛인데. 와, 설마 첫 번째 거 하나야? 와. 너무하네. 너무하네요. <웃음> 자, 일단 다 써보겠습니다. 500개, 5개 뽑기. 여기서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 바퀴 액땜했다 치고! 오! 그렇지! 5개에서 내 소원은! 신캐! 여기서 손오공이 지면 100%에요! 하지만 손오공은 쎄! 그게 문제야! 첫 사이언 블루 선호공 좀 세요! 저아 아, 저 이겼네요. 욕한 게 아니야. 젖, 젖 얘기한 건데, 야, 그런 게 아니야. 자, 스파킹 두개 이상이고요. 자, 뭘까요? 에리! 아, 진짜 너무 축해다. 아, 기대만 잔뜩하게 만들고 말이야. 700개. 지금 가진 거에서 뽑을 수 있는 마지막 뽑기인데. 식혜 좀 먹자. 아, 이번에는 그나마 슈퍼사이언의 포드 5개라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은데. 아, 제발! 아, 아까 부를 때 깔끔하게 졌으면 좋은데. 그쵸? 아, 막혔다네요. 센스리라도 아 안되네 어 안되네 발음도 안되네 뽑기도 안되네 와 진짜 너무 옛날 캐릭터만 나오는거 아니야? 아. 마지막 한개죠 아 <웃음>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다시 왔습니다 충전됐죠? 아 이렇게 하기 싫었는데 진짜 자 그만큼 신캐니까 한 번만 이렇게 투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나면 어쩔 수 없는데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근데 왜 이래? 어? 아니, 왜 이래 진짜 나한테 날먹 좀한번 했으면 좋겠다 날라 날려 보냈고요 진짜, 어, 드래곤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마인부 편에서 기적이 한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익스트림 이상 뽑기에요. 아, 진짜 이게 뭔 옛날 캐릭터가 나오냐. 마인부를 원하는 게 아니야. 아 진짜 너무 옛날 거밖에 안 나오네. 요 이거 뭐야? 오늘 나오는 캐릭터가 너무 국회인데? 거의 1주년..때 나왔던 캐릭터들이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와 진짜 너무했다 자 한번만 나오면 돼 한번만 갑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돈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오는 화면도 되게 재미없네 뭐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화면이 안나오고있어요 여러분들은 돈 아끼고 5월 말에 있는 오! 이거야! 5월 말에 있는 5주년 존버해야돼요 야! 내 원기욕을 모아서 마치 마인볼 쳐부순것처럼 초센3 손오공 엔드 초사인2 베지터가 왔으면 좋겠다! 가자 이거 모션 언제 바꿔주려나? 근데 뽑기 모션 한번 바꿀때가 되지 않았나? 너무 프리저만 죽어요? 이제 다섯 개째 몇 가지는 없네요. 어, 새로운 캐릭터 먹긴 했는데 필요 없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곱 개째인데 아 설마? 어? 아 진짜 놀리냐? <웃음> 진짜. 아, 열받네. 자, 이제, 세 번이죠? 무료, 500, 700. 더 이상은 안할 거예요. 나중에, 보상받으면 그거에서 하려, 하겠지만, 지금, 과금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자, 보여줘, 보여줘! 뽑아내! 신캐 뽑아내란 말이야, 제발. 자, 기분이 썩 별로네요.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나도 초절 에네르기파 날려보자. 아, 안 나왔어. 어떻게, 지금 스파킹이 나오긴 나오는데 LL이 하나도 안 나오냐? 와, 진짜 유봉뽑기 개망이네?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 개망인데요, 지금? 이렇게 얘기할 때쯤 하나 나와줘야 돼! <웃음> 아니, 울트라 뽑기 할 때는 그렇게 LL 많이 나오고, 어? 정작 LL 뽑기에서는 LL이 안 나와? 야, 0.5%거든요? 일단은 베지터가 도와주죠. 노래가 안 끝났으니까. 그래, 너네 둘이 동시에 나오라고. 3, 2, 나와! 3, 2,! 자, 마지막입니다. 7개. 더 이상 뭐할 것도 없어. 아, 다섯 개짜리예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뭐개이 이거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메달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뽑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 <웃음>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이 들겠죠? <웃음> 아 여기서 또 졌네. 자 너무 어 그나마 초센스리 그래 너 나오라고 초센스리 선오공 베지터 초센2와 함께 혼자 단독으로 나오면 안 되고. <웃음> 야이. 야이. 어, 뭐야? 아니 이... 안나왔습니다 티켓으로 넘어갈게요 와 진짜 너무했다 아 진짜 너무하다 아 진짜 너무하다 자 노래 좀 나오기 때문에 킹작권은 위험하니까 두번 뽑을 수 있겠는데요? 아또 갱신 나오려던 찰나 안나오게 만드는건 아니겠죠? 여태까지 안나왔는데 갱신이 돼서 나에게 데이터를 넣어주지 않을까? 자 한번 마지막 희망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마지막 희망 가보겠습니다 킹작권 노래 때문에 자 그냥 가 그냥 가 와 이거 진짜 천장이 너무 맵네요 천장이 너무 매워 하나 둘자 이제 5에요 5% 아 진짜 5%에서는 나왔으면 좋겠다 20번 중한 번인데 그한 번이 처음부터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 안나오면은 그냥 뽑기 또 망하는 영상 올리겠네 아 요즘에 뽑기 맨날 망하는 것만 올리는데 야스키 <목소리> 왜 아까부터 계속 나와 어우 제가 지금 영상 녹화중이라서 욕도 못하고 진짜 <웃음> 어! 드디어! 드디어 파란하늘! 야 이제 확인됐어요 설사 얘는 신경 안썼다 개왕신 아니라는거 확인됐고 개왕신게 아니라는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자 드디어 신캐가 나올때가 아 브로리가 안나왔네요 확정은 아닌데 그래도 여기서는 LL이 잘나오니까 아, 잘, 잘 나와 개뿌리 잘나와